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교육은 천부경. 자, 천부경 타로 카드 교육이라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교육을 계속 받으신 분들은 이제 각 지역에 가서 어 강좌를 오픈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우리는 제한적으로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이 천부경 타로카드는 이제 교육은 사단법인 사단법인 수리 힐링 상담 협회를 기침에서 우리 수료증이 배부되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수리힐링상담협회 서울교육원을 조만간 여러분들이 지금 임신원 사무실을 만들어지면 개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제 개소를 했다 자 그러면 3월 초순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제 카드는 완성이 됐고 교육도 우리가 아주 이제 심도 있게 교육이 진행돼 가고 있고 이것이 끝나고 나게 되게 되면 게되 책도 바로 출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곳은 음 개소를 조금 미루고 실력을 더 쌓아 가지고 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4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4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시작을 스타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 웃지 말고 자신 없으면 이름 뺏분데 <웃음> 자신 없는 사람은 당분한좀도 보려했다가 자 그래서 지금 타로 카드는 타로 카드는 일단 타로 카드는 새 카드가 3월 초에 아마 나올 거든지 출시가 될 것이다 3월 초에 출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천부경 타로카드 길라잡이. 타로카드 길라잡이 책은, 이것을 기점해서한 2주 후 여러분들 교육해 가면서 기초교육을 하면서 바로 출판이 될게요 왜? 이 카드 속에 책은 다돼 있는데 카드가 나와야 이 그림을 편집을 해지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이브레미션 명상법 두뇌 두뇌 공부를 여러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출판이 기존적으로 출판이 되어 있고 자 이것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에 자이 교육에는 여러분들은 천북행 음, 타로카드는 회폐 차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파급 속도가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느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겨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알리는 데는 시간이 좀 그리고 홍보도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체계화되고 최선의 실력을 갖춘 우리 상남사를 배출하는 데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카트문 타로카드는 그동안에 많은 것을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뭐, 이 속도가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시가 되면서 바로 4월 달부터는, 4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은 시중에 어떠한 탈옥 상담사라 할지라도 이것을 월등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실력으로 갖춰서 배출하시기 바라는 거다요 배출해야 되는 거에요 자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래 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보태서 하는 거고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터득해 나가는데 시간을 너무 제한해 가지고 교육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완성이 될 때까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교육비는, 우리는, 자, 5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거는. 공식적인 거는, 이건 50만 원은, 어차피 나중에 이 교육에 대한 이에는 면세를 해 줄는지 안해 줄지 모르지만은 이게 안될 게. 그럼 면세 되게 되면 50만 원으로 하고 면세가 안 되면 55만 원을 해 갖고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세금도 잘 내자. 그지 세금도 좀내 봅시다. 세금도 열심히 내 보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55만 원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로 카드와 이 책하고 이것은 별도로 받겠습니다. 내듯이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결정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타로 카드가 견적이 아주 안 넣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겠는데 요거는 책두 권과 책두 권과 타로 카드를 한 세트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타로 카드와 책은 타로 카드와 책은 여러분들인데 일반 사람인데 팔지 않겠습니다. 일반 사람인데 팔지 않고, 교육을 치르지 않은 사람인데는 이것을 팔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교육원을 개수하는 이 주소가 아닌 사람들은 실력을 조금 샀고 특히 뭐 일산, 뭐 대구, 강주, 어, 없는데, 이런 데는 조금 실력을 사가지고, 개설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이 서울 교육원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있는 전화번호를 여기서 지금부터 어느 선생님이 담당할 것인지 자 공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무리 해도 10만원 미만 아니겠네 10만원 미만이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육원이 어디에 있는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두달 안에, 응? 2개월 내에 시중에서 어떠한 타로 카드보다 뛰어난 선생님을 만들어내라는 거다. 이해되시죠? 일주일에 단한 번씩만 해갖고 두달 안에 완벽한 그것을 하고 여러분들 교육할 때는 이론적인 것은 유튜브에 많이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될수 있으면 이론 강의는 많이 안 해도 될 거에요. 실습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2개월 안에 여 시중에서 상담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이 상담사를, 타로 상담사를 배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에요. 그래서 원래 뭐 이론 강의는 머리 아프니까, 그치? 그거는 이제 유튜브를 좀 참가해갖고 이렇게 넘겨가도 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카드 설명이라든지 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해고 2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도록 어, 하십시오 그래서 수리 힐링 상담협회는 본사는 대전에 있지만 은 여러분들이 이 서울교육원은 신설동 4번 출구에 있습니다 1호선 신설동 4번 출구 신설동 4번 출구에서 여러분들을 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월부터 개소되는 우리 교육센터를 지금부터 짓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전화번호하고 자 일단 우리 서울교육원 서울교육원에는 우리는 기존적으로 상담 상담과 더불어 타로 교육과 더불어 우리는 수지 사주를 동시에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되면 수지 힐링 상담 협회의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세 분의 우리 원장님이 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될 거예요. 자세 명의 원장님을 지금부터 전화번호를 적겠으니 언제든지 뭐 여기는 평일도 상관없이 그동안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갔지만 이제는 항상 상주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니까 자 처음부터 우리 인송 원장님을 얼굴 한번 비치실래요 <웃음> 자 인송 원장님 전화번호를 적혀어요 한번 을러 봅시다 010 8203-92195. 인성 원장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을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뭐 언제까지 저는 아마 8시까지는 계신다고 했으니까 미리 전화하면 9시라도 기다릴지도 모르시기. 자, 다두 번째.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타로카드를 그린 우리 웹툰 작가님의 아버님이다 딸 때문에 축하한 우리 아버님 네, 자 우리 박규규 원장님은 여기 오가지고 우리가 이 타로카드라는 페회 일을 하면서 타로카드를 교육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진행해 나가고 있을 것이니 여러분, 이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돼요. 자, 010에 528 하나에 0383이네. 그죠 자, 0383으로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박규규 원장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는 이제 꽃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시대에서는 이 정도면 최고의 꽃이다, 그치? <웃음> 그래서, <웃음> 우리 간수 원장님, 두 분은 이제 남자 집안, 여기는 여성이니까, 이 사무실을 우리가, <웃음> 응? 그렇게 좀, 우리 남자 원장님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쪽으로 전화하십시오. 우리 간수 원장님은 010. 어. 5661에 9399.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명번호 19번 짜리입니다. 그래서, <웃음> 그래서, 네, 네. 감이 좀, 상당 감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기 남부에, 우리 거대한 이 남부인데, 지금 수지에서 개통을 하겠습니다. 수지. 그렇게 그러니까 수지해가지고, 그, 합성수지가 아니고, 그, 경기도 남부의 용인 옆에, 수원 옆에, 그렇게 용인, 수원, 뭐, 수지, 이쪽에서, 응?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음, 자원영 원장님, 장 자원영 원장님이 여러분들이, 근데 정말로 부드럽다. 정말로, 우리, 우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공부하는 데는 내가 일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어, 아, 그래서. 아, 그런데 부드럽지 않아요. 카리스마는 없어도 많다. <웃음> 그래서 공부, 공부를 확실히 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 자원이 뭐냐면 수지에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음. 그 수원이라든지 용인, 이쪽에 있는 사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그지? 거리가 멀면 010. 2951에 6515. 자, 우리가 서울 쪽에는, 경기 남부 쪽에서는 서울 쪽에 오기가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 멀어가지고.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이쪽에는 또, 저 인대 문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신설도까지 오기는 또 너무 멀어. 그래서 먼 사람들은 저 밑으로 가십시오.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편하니까. 인천에 오는 사람도 수원 쪽으로 가고 있으면 되겠다. 자, 경기 남배는 여기서 계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전에. 자, 다른 지역에는 여기서 적지 않은 것은 1차로 우리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실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실력을 더 사가지고. 저 일상 같은 데도 하면 되는데 저기 아주 여건이 부족해갖고 지금 그렇다. 공부가 좀덜 됐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전에는 우리 검단 원장님인데 잘 가르치려는 건 모르겠지만 자010 대전에는 우리 대전교육원 이, 협회 본부다 그제 협회 본부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4488에 9939 9939자 이제,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자 부산에는 우리의 자비월 원자, 원장님. 멀었습니다, 부산은. 아, 묻는뭘 물어. 자비월 원장님이 부산교육원에서 오픈을 우선적으로 할게요. 우선적으로. 못 가리, 잘못 가리키면 몽둥이가 가지고. 9234에 529. 5 2 자. 아직까지 이제 강조하고, 대구하고, 여기는 실력이, 타로카드를, 어, 저는 아주 실력이 조금 부족해갖고, 좀 이따가 한대요. 뭐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뭐 강조하고, 이런 데는 조금 밀었다가, 다음, 다음에 우선 개설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에서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게 되게 되면, 수리의 사주와 모든 수리 인연법 모든 부분에서, 정식적으로 여기서 천부경 타로 카드 상급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정식 상급 상담사 자격 교육을 이런 원장님들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부가 완성이 되면 강사 교육을 우리는 특정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강사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상담사가 꼭 상담사 가정을 거쳐와야 됩니다. 임무적으로. 어디 가서 듣든. 자, 이런, 어디 가서 듣는 거는 자율이고, 교육원에서 들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또 강사 교육을 유수해갖고 서울에서 하든지, 대전에서 하든지 하겠지만은, 강사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상담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인데, 전화를 해야만이, 교육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타로카드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희 타로카드는 일반인들은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최고의 상담사로서 양성을 해갖고 끝까지 교육을 시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인 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팔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 용원들만 양성해 나갈 것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고의 인재들만이 만들어 갈 것이니까, 이 원장님들인데 열심히 전화를 해보시라고, 자주 만나보고,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가면 무서우신 원장님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원장님도 있어요. 그래서 편한 원장님인데, 자, 그러면, 그, 우리 성별을 우리는 하자 그죠? 남, 남, 여, 여, 여, 여. 그치? 그렇게 주로 좀 해도 좀 부드러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전화시도 크게 부드, 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에는 우리 서울교육원이 정식적으로 오픈을 했고 여기서 나머지 부분들 하나씩 개소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기대도 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은 완벽한 최고의 타오로카드 상담사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훌륭한 상담사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이것으로 마칠게요, 소개는.